구과 좋아요를 부탁해요! 제발! 오 내일 보석 150개 준대요 150개 주면 전 내일 700개 갑니다 700개! 750개? 자 우리 흑점이가 준거 어 역시 로저는 공격수로 나오고요 기절 상태를 무효화하고 기절 상태 무효화시 10초간 방력 어 70% 증가 아 이거는 뭐더 말할 필요가 아니고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야 바라미터 강화중 바라미터 뭐야?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네 음. 아니 볼 필요 있냐? 이건 그냥 뽑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무조건 뽑아야 돼볼 필요가 없어 골드로자 해적왕 골드로자가 이렇게 다듬어진 형태로 나오다니 일본어 한국어 해석했네 이거 원, 원트크 합성한 거 같은데, 진짜? 그쵸, 그쵸, 그쵸. 아, 야, 이거 애매하다. 야, 이거 원트크 합성한 거 같네. 맞네. 자, 이거 아니에요. 이거 아니에요. 이거 걸러요. 저건 아니야. 근데 이거는 진짜 나와. 하이도. 야, 이거는 나오는 거야. 아,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. 지금 이거, 시... 근데 이것도 합성이래요. 이거 합성이래? 네, 합성이란 말이 지금 저거랑 똑같잖아요 보스.. 거기 나오는 거 보스 랩크가 근데 나는 이게 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안될니? 아직 응. 언젠간 나오긴 나올 거 이거 내가 봤 때는 응. 설전후에설 전후 골드로저를 먼저 풀었다는 거는 그 다음으로 카이로를 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안돼제 생각에는 지금 음. 이 게임이 원작을 잘 따라가잖아요. 네. 원작에 지금 딱 카이도가 나왔으니까 음.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... 자세한 걸 디테일한 걸 만화에 나오면은 나중에 나오잖아요. 근데 지금 상당히 카이도의 기술이 많이 공개된 건 아니고 내명 파괴하고 브로브레스만 일단 확실한데 음, 음. 스킬은 두 개잖아. 내가 봤을 때는 이 카이도가 용으로 변하다 브로브레스고 그리고 내명 파괴 날리고 그래서 뭔가 이런 난 이거 나온다고 봅니다 아, 이거 나오는데 2월. 2월 2월에 나오는 이유는 세뱃돈받고 현질이란 <웃음> <하는> 거 아니야 <웃음> 이거, 이거 나와요 여러분 이거 이거 여러분 이거 합성이지만 무조건 나와요 왜 원바로그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? 번개 일으키는 것도 있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오 오늘 그거 떴잖아 원피스 미리 보기 거기에 번개 기술 쓴다고 하더라고 아니가아빅마이 쓴다 그랬다 근데 루피한테 안트원 다랬어 근데 축패가 1년에 음. 막두 개, 세 개씩 나오나요 원래 그 돈벌라면뭔 짓을 못하나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봤어. 이거 내가 봤을 때 나온다. <웃음> 자, 이거 나오고요. 이거 나오는데, 내가 봤을 때 2월 전후에요. 설 전후, 우리나라 설 전후. 이거 나올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로즈 한번 조금 더 볼까요? 뭐, 원피스 오픈 오디로 나왔나? 얼따, 얼따? 와 골드 로저 오, 되게 아 이거 티가 나요 이것봐 야 이거 원작에서도 제대로 볼수 없었던 로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거지 그치? 저초대가서 원펀맨 1기 오프닝 부르신 분자 <웃음> 음. 로저 등장 자, 스킬을 좀 보자 평타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 어? 이거 미호크 느낌이네 그니까 난리 느 음. 참격 난리네 이게, 이게 카운터인가 보다, 아닌가? 차징인가 카운터인가? 아 근데 저게 제대로네 자 여러분들 그럼 하나씩 정리해볼게요, 베프님이랑 자 일단은 그니까 아, 어디갔어 이거 샬롯푸딩 합성이다 합성띠 합성 명확한 합성띠 이거 진짜 아 근데 원바라에서 여지껏 합성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 합성을 내면 나왔어 아 그래요? 어 근데 이거는 야, 원트크잖아 이거는 원트크기 때문에 이거는 합성띠 자, 이거는 합성띠고, 그리고, 이거는 그래서 나올 확률이 없다. 오히려 뭐, 스무디나, 뭐, 다른 조금, 전투기 뭐, 페로스페로, 뭐, 이렇게 조금 더 비중 있는 캐릭터가 나오지겠지. 이건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용카이도, 신카이도. 저는 용카이도를 포기하지 않아요. 용카이도 이거 나옵니다, 여러분. 용카이도 이거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언제 나오냐. 이거는 설 전우다. 우리나라 설 전우다. 어, 음. 우리나라 설 전우로 세뱃돈 우리 어린 아이들의 세뱃돈 우리 중고등학생의 세뱃돈 초등학생의 세뱃돈 네 반다이에서 흡수해 합니다. 그래서 이거 나옵니다. 이거, 자, 이거 나와요. 그때도 나올 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용을 좋아해. 어, <웃음> 맞아 맞아. 용을 좋아해. 야 이거 딱 봐도 현질하고 싶지 않냐? 꼬끼하고 싶지 않냐? 진짜 세보이잖아어 음. 이거 이거 나 우리나라 사람들 용을 좋아해요. 용을 좋아해. 내가 봤을 때는 나와요. 이거는 나옵니다.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구요 자 로저에요 로저 자 로저 나옵니다 이거 로저 무조건 다, 이거 이제 무조건이 아니라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시에 나올거예요 내일 2시에 그리고 150개도 준다고 하니까 잘 받으셔서 뽑으.. 쉽게 뽑으실 순없을거예요 근데 <웃음> 내가 봤을때 <웃음> 다이아막 1500개 막 2000개 써야된다 이거 여러분 아 쉽지가 않을 거예요. 로저 뽑기 쉽습니다. 여러분, 이번에 오뎅 뽑기 보셨잖아요. 오뎅 뽑기 제가 다이아 몇개 썼습니까? 천개 썼는데도 오뎅 안 뽑았거든요. 이걸 로저는 더할 거예요, 이거. 더할 거고.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창격 효과가 요즘 오뎅 비슷하게 많이 나가네요. 검은색과 적색. 그지, 응. 그지? 그 신샹크스랑 조금 다르게. 네,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카이도 나오고 로저 나온다. 근데 아까 보니까 차징 스킬인거 같지 근데? 카운트는 아닌거 같은데? 차징 차징이지 자 두번째 스킬이 차징이었고 하나는 심리효랑 비슷하게 창격 날리는건데 조금 광범위는 모르겠고 아무튼 멀리 날라가요 아무튼 그럴거 같고 특성은 참 요거 보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해석은 잘 안되는데 뭐 이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기절상태 무효화시 심초간 방어력 70% 증가 뭐 아무튼 공격시 주는 피해 30% 증가 저게 아마 차징 상태일 때 음. 공격을 받으면은 데미지가 음. 올라가는 그건가봐요 아~~ 그렇구나 체력이 음. 20% 이상 피해를 입힘 적을 KO했을 때 스킬이대 쿨타임을 30% 단축하고 또 체력이 15% 확인된다 회복된다 아, 아, 어. 아짜리 그냥 다 썰고 다니면 되겠네 그러네 이거는 그냥 조금 돌격비하는 네. 그런 느낌의 캐릭이네 그치? 공격수로 나옵니다 공, 공격수 아 근데 나는 진짜 아직도 그러지만 골드로저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. 저는 많이 떡밥이 많이 돌았는데, 아마 나만 아니라 그랬어. 나는 골드로저가 나오지 않을 거라. <웃음> 나만. 아, 왜냐면 원작에서도그 많은 스킬과 심지어 무슨 열매 능력장지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, 과연 이게 진짜로 풀릴까? 막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. 아, 근데 결국은 나오네. 어떻게 보십니까 로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특성과 아까 보는 스킬에 대해서. 저는 대한. 제가 지금 초패를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. 아 맞네 맞네. 아 제가 먹으면은 좋고 제가 못 먹으면은 <웃음> <웃음> 나를 기준으로 하자. <하죠>, <웃음> 만약에 어. 내가 나 나는 초패 없는데 다른 애들 SS에 초패 막 깔려 있어 그러면은 아, 저는 진짜 하고 싶을 하고 싶은 맛이 안날 것. 같아.